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잘 입는 중년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 70대 초반 젊어 보이며 우아한 여름옷 영상을 부탁하신 안선숙님과 중년 이후 배가 나오고 키가 크지 않은 중년을 위한 영상을 부탁하신 이경혜님 그리고 뚱뚱한 사람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요청하신 김옥수님과 가슴이 큰 사람의 코디법을 요청하신 초희님 또한 상체가 크면서 가슴이 큰 사람 코디법을 요청하신 행복톡톡님과 통통스타일을 요청하신 송미나님과 공허영님의 요청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중년분들이 옷을 잘 입기 위한 핵심 7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우울한 기분도 전환시켜줄 수 있으며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거센 파도를 헤엄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양보다는 품질입니다 네, 젊었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옷을 많이 입어보기도 했고요 옷 구매 시 잘못 구매하여 돈 낭비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중년은 옷의 숫자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여러 개살 돈으로 실증나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옷을 몇개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 우리의 신체가 기뻐할 수 있는 옷의 성분인 천연 소재 중에 린넨이나 면, 울, 캐시미어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여름에는 빨래가 용이하고 쉽게 구겨지지 않는 옷이 몇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형에 맞는 스타일링입니다. 중년이 되면 편안하게 입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어울리는 옷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자신감도 갖게 만듭니다. 먼저 가슴이 크고 배가 나오고 통통하신 분들은 얼굴형에 상관없이 V넥 옷을 입으시면 가슴도 작아 보이고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큰 박스 스타일의 옷은 더 부하게 만들므로 A라인 원피스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특별한 모임에는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준다면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또한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페플럼 자켓과 페플럼 블라우스 옷이 잘 어울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체형 분들이거나 아니면 마른 분들은요. 어깨에 볼륨이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볼륨감 있는 블라우스나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자켓, 블레이저를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역삼각형, 즉 어깨가 넓어 보이는 옷을 입으시면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으로는 요 역시 페플럼 자켓이나 페플럼 브라우스도 있습니다. 이 중년분들 중에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를 코디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 저번 영상 중에 와이드 팬츠 부하게 입지 않으려면 라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삼각형 모양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안정된 효과를 주는데 배가 나온 분들이 통바지를 입으셨다면 상의 기장이 너무 긴 기장 말고요 배까지만 덮는 기장의 상의를 입으시거나 긴 상의를 묶어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으로 기장을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멋지게 센스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짧은 기장의 자켓이나 블레이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네번째는 화이트팬츠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도 화이트팬츠는 우리의 인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에 화이트팬츠를 어떻게 입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멋쟁이 분들은 겨울에도 화이트팬츠를 입으십니다 화이트의 코디법은 모노톤이나 내추럴 그리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 화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방이나 스카프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상하를 동일한 색상으로 옷을 입으셨다면 옷의 단절움을 피하기 위해 옷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옷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의 가디건이나 티셔츠로 포인트를 주거나 옷과 동일한 색상 그리고 신발이나 가방, 벨트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줘서 안 꾸민 듯 꾸민 자연스러운 우아한 멋을 낼수 있다는 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입니다. 이 중년에도 자세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전 영상 중에 옷잘 입는 연예인은 이렇게 입는다고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이 확신에 찬 모습에서 올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또한 만남에도 우리의 자세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를 피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한 여왕처럼 자세를 취하시면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출신 대학도 아니고요. 인물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 자체이며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즉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교양 있는 태도는요. 상대편을 감동받게도 할수 있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영화 프리티 오먼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창녀의 모습으로 고급 매장에 갔을 때 천대를 받는 장면과 옷차림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고급 매장에서 판매사원에게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그 차림새로 우린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기부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패션 페나시아였습니다.